절래도 하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구나 어차피 가는 세월은 그렇게 눈 뒤에서 떠니. 말하다 천천히 하고 싶은 이내 마음 달격지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잡을 해야 잡을 수도 없고,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구나. 어차피 다른 세월. 눈 위에서 떠님 지나라.